가에서는 지금 H2O가 NH3한테 H를 하나 줘서 Na4 플러스가 되고 OH 가 됐으니까 지금 물이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얘는 산이고 네. 나에서는 h2o가 c o 3한테 h를 줘서 음. h3, 아, hco3-가 되었으니까, 나도 산이고, 음. 그리고, 다는, 어, h2o 였는데, 여기서 이렇게 h를 받아서, H3O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염기라서 음산을 모두 고르면 가랑 나에서에요 어 그렇군요 딱저 정의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? 꼴띠에서 두달만에 1등 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